그 최근 에 15일 이상 날씨가 흐렸는데도 절간이 빠지는 게 균일하게 그리고 짧게 짱짱하게 잘 빠졌어요 지금 그러면서 순을또 이렇게 치고 나가고 있고 잎과 잎 사이 간격 짧으면서 균일하게 빠졌어요 지금 전부 다 이게 재배의 기본이거든요 작년에 소득이 얼마였어요? 작년에. 한 17동 정도 됩니다. 한 2억 4천? 2억 4천? 매출. 어우. 예, 지금 속은 뭐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당도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예, 당도는 좀 나오네요. 어우, 이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웃음> 예?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맛있는 참외를 만드시는지? 참외는 결국은 발근이 잘 돼야 발근? 예 당도가 올라간다고 봅니다. 여기도 지금 작년보다 올해가 4일 조기 수확을 먼저 하셨고 근데 과 품질도 좋으시고 당도 결국은 농민들이 시장에서 좋은 가격을 받기 때문에 저희 FMC 프로그램 선택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비용적인 면에서도 FMC 프로그램 하면은 굉장히 비쌀 것이다. 절대 아닙니다. 네, 저는 지금 성주의한 참외밭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은 관행에서 새로운 농법으로 바꾸면서 참외 뿌리가 좋아지고 맛깔 향이 좋았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방법을 바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지 그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외 몇 년하셨어요? 아 어, 올해 25년 차. 농사 와, 짓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예. 아니, 형주지역은 차별이, 차별이 이렇게 많이 해요? 소득이 고소득이다 보니까 아... 점차적으로 면적을 많이 늘리는 것 같아요. 작년에 소득이 얼마였죠, 작년에? 한 17동 정도 됩니다. 한 2억 4천? 2억 4천? 매출. 어우. 잠에 깔이 지금 이 정도가 올것 같으면, 참에 자체가 상당히 힘들어 할 때입니다. 네. 힘들어 할 때지만, 이거 보시면은, 잠에 순위 빠져나오는 거 보시면은, 굉장히 뿌리 힘이 좋다라고 아.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최근 15일 이상 날씨가 흐렸는데도 절간이 빠지는 게 균일하게 그리고 짧게 짱짱하게 잘 빠졌어요 지금. 그러면서 순을도 이렇게 치고 나가고 있고 잎과 잎 사이 간격 짧으면서 균일하게 빠졌어요 지금 전부다. 이게 재배의 기본이거든요. 이렇게 못뭐 키우시면은 모든 영양 패턴까지 다 잘못되신 거예요. 잎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은 조금 이게 좀뭐 양분이 좀 부족하고 네. 지금 인산이 좀 흡수가 잘 되다 보니까 잎이 들었네. 네, 예, 조금 오므로 드는 게 오히려 건강한 잎이라고. 요 부위가 일단은 좀굵게 나와야 되고요. 네. 볼 부위가 좀 선명하게 나와야 되고. 네. 좀 골이 조금 좀 많이 져야 되는 형태인데. 음. 지금 요 꼭지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은 조금 이게 완숙이 조금 덜 됐는데. 네. 뭐 참여가 이 정도면은 뭐 그래도 상품에 속한다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 속은 뭐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괜찮은거예 네. 그냥 소리가 들리시죠 아삭아삭 이거 당도도 많이 나오고 는데네 예, 당도는 좀 나오네요 어우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웃음> 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맛있는 참외를 만드시는지 참외는 결국은 발근이 잘 돼야 밝은 예, 당도가 음. 올라간다고 봅니다 너무 빨라요 이게 아쿠드 루엔서가 너무 성장이 빠르고 작년보다도 3일 접목을 늦게 했는데 수정은 5일 빨리 했어요. 음. 그만큼 이게 스피드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우짜람보다는 생육 촉진이 되니까 저한테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니, 아쿠드 루엔서는 루엔서 언제 쓰셨어요 아쿠드 루엔서는 사실은 올해 처음이 아니고 제가 그 작년 일화방에 노화가 좀와 가지고 네. 어... 농수산 TV 보고 네. 예, 루엔스 아코드가 워낙 좋다 그거걸 알고는 제가 2월 1일날 네. 작년에 2월 12일날 일화방 수확을 했는데 2월 1일날 그거를 알고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는 노화가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 아코드 루엔스 써야겠다 되 싶어서 아주 많은 양을 썼죠 저는 뭐 일단 넘어야 될 산이라고 생각하고 써보니까 굉장히 좀 괜찮았어요. 작년에 아쿠드, 아쿠드 루엔스를 그 언제부터 썼어요? 2월 1일부터 밭에다가 이제 관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하고, 7월 말까지 계속 썼어요. 이 밭장만 할 때는 액체가 아니고, 이게 뿌리기 좋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한 봉지에 3kg로 되어 있는데, 이제 한동에 3kg 정도 뿌리고, 이제 관주할 때는 액체로 된 아쿠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또 소맨도, 이제 이게 그, 그 모종 하기 전에 구멍을 파야 되거든요 근데 물을 주고 구멍을 파기 때문에 그때 물줄때 소맨도 한동에 1리터 이제 관주를 했습니다 모종 하기 전에 지금 이시가 얼마입니까? 1.45 정도 나옵니다 지금 이 동절기에 1.45 정도 아주 양호하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타 농가에 이시가 많은 농가에는 보면 은 5점대 이상 정도도 나눈 데가 있는데 여기는 워낙 이 시야 좋아가지고 소맨도 처리할 때도 그 많은 양보다는 그냥 양분을 내준다 그 유기물을 내준다는 차원에서 그막 1, 1리터 한병약 300평 간조로 그 주기적으로 그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소맨도 일차적으로가 효과가 좋고 염두 푸는 데는 좋고 루엔서 아쿠도가 주기적으로 간조했을때 이첫 번째 이 뿌리 자체에 힘이 있으니까 잔병치레 없고 그요또 우리 농장 주임께서는 이아트플랜을또 주기적으로 연면시비해주시고 이밭 전체적으로 생육 상태가 뭐 최상의 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아트플랜이그 사실은 이제 그것도 미생물인데 살균용 미생물이라고 이제 제가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차피 이 살균에 강한 미생물이 들어가면은 곰팡이 종류라든가, 뭐 물릉병 종류라든가, 이런 부분에 강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어, 아트플랜을 이제 사용해보자. 어차피 올해, 올해는, 루엔스, 제제제 저, 저, 저, 저, FMC 제품을 가지고, 제가 좀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그, 아트플랜을 처음 쓰신 거네? 예, 올해 처음 썼죠. 뭐, 효과를 보셨어요? 아니, 저는 뭐, 크게 효과 있다 없다, 그걸 떠나가지고, 현재까지는, 곰팡이 종류 이런 게 조금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 내일 지금 당장 수약할 참외입니다. 그러나 이 생장점을 보시면은 생장점 자체가 완전히 살아있습니다. 생장점 자체가 막히지 않고 생장점 자체가 아주 많은 걸 사진만 봐도 음. 그림으로 보면 바로 알수 있습니다. 참외에 이거 절간 보면 참외에 1억 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에 보시면은. 참외에 그만큼 힘이 들었다는 얘기죠. 이 절간이 짧게 나오잖아요. 가늘고. 지금 3차까지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바치 3 4가지 수정만 튀고는 세상에 바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부스트킹은 수정 한 5일 전에 한번 하고 수정하고 나서 이틀 있다가 바로 또부스트킹연민시비하고 그리고 또한 일주일 있다가 또 하고 한세번 정도 했는 것 같습니다. 부스트킹은왜 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그것도 일종의 인산하고 가리 성분이 조금 많이 들었는데 생육 촉진을 하거든요. 잎이 잘 서주고 수정빨이 굉장히 잘 맞습니다. 제가 사용해 본 결과로는 7일 간격으로 한, 그러니까 세번 정도를 했죠. 아, 그렇게? 예. 그럼 수정이 어떻게 됩니까? 아, 수정이 잘 돼요. 어. 이게 수정이 굉장히 잘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인산이 좀 흡수가 잘 되다 보니까 어 절간도 좁고 잎이 잘 서주니까 수정이 굉장히 잘 됐는데 올해도 역시 일화방 수정은 거의 뭐 99% 다 됐다고 음. 보여집니다. 여기도 지금 작년보다 올해가 4일 조기수학을 먼저 하셨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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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트플랜 네마시에스 이거 같은 경우는 뭐아쿠드 같은 경우는 생육을 증진시켜 주고 아트플랜 같은 경우는 토양 유해균을 억제시켜 주고 네마시에스는 참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손충에 대한 억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까지 플러스 되다 보니까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기존에 이제 미생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절골 쓰심으로써 많이 좀 바뀌실 거예요 한번 꼭 경험해 보시면 좋겠어요. Here we go.